손으로? 네. 허리 많이, 허리 많이 아프셨겠네. 많이 아프죠. 손으로 주스는 뭐, 세이프대? 세이프대. 세이프대, 빨리, 빨리 주는 사람 네이프대. 이거는? 이거 열두 개씩 신는다니까요. 야, 그럼 네, 세배네 네. 자, 밤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밤을 죽는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 바로 밤을 수집하는 밤 수집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충남 공주하면 공주하면 밤입니다, 밤. 이 근데 지금 밤 한창 수확철이죠? 예이 수확철에 수확하기가 제일 힘드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옆에 있는 기가 희한하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사님밤 수확기요 밤 수확기? 예야좀 처음 보는데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작년에요 아 이거 쓰면 편합니까? 예그 천막을 깔아셨어요예 수확망이라고 아, 아 저기, 저기 수확망이에요? 예 그럼 그 저기서 밤이 떨어지면 일로 굴러,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예.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주셨세요이 기계를 줬죠. 많은뒤는 기계를 줬고, 네. 조금인뒤는 네. 그그 손으로 줬고 그전까지는? 그전에 손으로 줬죠. 손으로? 허리 많이, 많이 아프셨겠네. 많이 아프죠. 이걸 하면? 허리는 안 아프고 편해요. 아 이게 편합니까? 네. 오. 한 시간에요? 네. 한나절에 한 낮에 비료 푸대로 한1 2 개까지 씻더라고요. 비료 푸로1 2 개요? 네, 한 낮에. 반 낮에? 네. 한 3, 3, 3 4 시간에. 네. 어, 그럼 3, 많이 씻는 건가요 많이 씻는 거지. 소유주도 그거 못으니까 손으로 주는 얼마나 주세요? 손으로 주는 뭐세 푸대? 세 푸대. 세 푸대 빨리 빨리 주는 사람4네 푸대. 이거는 이거 1 2개 씻는다니까요? 그럼 3 배네. 네. 3배네? 네. 뭐가 나오는 나오는거야요색이나오는거지 탑색? 네, 먼지. 당 아니, 아니 이물질을 들어갈 때 그거를 세는거예요 네. 언 네. 아, 어쩐지 계속 뭔가 나오더라고요 네, 바람으로 세울 땐. 와, 이거 한 10분 했는데, 했는데? 그죠? 1 0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 꽤 많네요? 예. 네. 밤에는 좀 이렇게 황토가 납니까? 상처가안 나요 아 황토리가 안 나고 네. 상품성 네. 좋은 거네요 네 어, 굉장히, 굉장히 쉽게 쉽게 네. 하신 것 같아요? 밤은 네. 문제? 아이배는 빨라죠 반은 뒤는 이거 손으로, 손으로 하면 손, 가시도 백이고 그러죠? 가시도 백이고 허리 아파서 못주세요 아, 허리 아파서 구부리고 주슬려면 네. 앉았다 일어났다 주슬려면 힘들죠 아. 굉장히, 굉장히 편하시네요, 또. 편치요. 이거 사길 잘했어요. <웃음> <웃음> 아 수레로 끌고 다닐면 씻을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수확, 아, 수확기도 수학, 이거보다 큰거 있거든요. 네. 그거, 그건 밤새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이, 밑사람이 가져야 되고, 네. 이거는 혼자 도할수 있는 조건이 되고. 어. 이거 만약에 근데 근데 수급이 못 수급이 못 됐다. 됐다. 인력으로 쓰게 되겠습 인력으로. 인력을 쓰면 사람 많이 가져야지그그 그 분량이면. 어. 이것도 치파넬리 회사 가져온 겁니까? 예. 아, 치파넬리 이건... 회사에서 밤 수직기들 이제 개인용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거 그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그게 뭔지 좀각 부위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공 청소기. 이쪽으로 이제 저 땡기면은 이 중간으로 통과하면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뒤로 나가고 무거운 밤 같은 거는 밑으로 깔아 앉아요 돌멩이 같은 거나 그 분리가 다 되죠. 다 이제 채웠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면 밤들이 이제 쏟아지죠. 오. 좀 굵은 이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걸러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 얼마 이제 넓지는 거죠? 상처, 상처 없이. 네, 상처가 없습니다. 네. 버리는 게 짱이다. 한번 기름을 다 넣으면 얼마나 까한한 한 시간 정도 사용할 겁니다. 한 시간 정도. 예. 예. 그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예.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드릴게요. 스위치로 온으로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연료 펌프를 수에 누르세요. 네. 초콜렛화를 네. 냉간 시에는 밑으로, 밑으로 내려서 완전히, 완전히 내리고, 내리고 2회 땡깁니다. 네. 2회.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다시 초콜렛화를 원상태를, 원상태를 이제 복귀시킵니다. 시킵니다. 네. 이게 이제 평상시 쓰는 네. 거거든요. 네. 이런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한번, 한번 걸었던 기계는 이 펌프만 접고 누르고 당기시면 돼요. 아주 당기고 먼지가 먼지는, 나오던데. 예, 이물질들이 이제 위로 가벼우면서 이제 낙엽이나 이런 그 이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됩니다. 아, 여기 배출구고. 끌 때는 이 로프를 당기고 이 정지 스위치를 끄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요걸 당기고 그렇죠. 당기면서 요거를 끈다. 예, 예. 어. 10년이 넘었다고요. 이게 나온 지가요? 예. 근데 별로 안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 처음에는 가져와서 조금씩 사람들이 사용해 보시고 네. 개선점을 많이 이야기해 줘 가지고 지금 이제 첫 세대보다 한 4세대가 변경이 됐어요. 이게 매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경사지가 굉장히 심한 곳은 오히려 이제 이 트롤리를 달고 장착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게더 편합니다. 아, 그 이제 약간 경상지나 이렇게 있으면은 악스레다를 이제 올리면은 이 풍속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은행도 줄수 있어요. 은행? 예. 은행, 저 밤. 대추는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주셔야 돼요. 이게 가벼운 거는 뒤쪽으로 날리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가벼운 제품들, 어, 가벼운 과실들은 조금 낮춰서 이제 당겨야 되고, 좀 무겁다 싶은 건 조금 높혀서당겨셔야 돼요. 음, 좀 편하게 농사지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소득도 올리셔야 되는데, 인건비 많이 들어가면 참 나중에 밥 농사해갖고 음. 남은 것도 없고, 그렇죠. 요런 기계를 사용해서 뭔가 조금 농가에 도움도 되고, 네. 또 요걸 사용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네. 농사질 수 있는, 밥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꼭 한번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사장님? 추천하고 싶어요. <웃음> 농민이 사용해보고 농민이 추천해주고 싶은 그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들인데 저희 한국농산TV에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 예, 고마워요. Here we go.